오늘은 저는 한탄강물리길 트리킹을 왔습니다 승일고원에 먼저 들려서요 승일교를 보고 태봉 대예교 주차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승일교인데요 한국의 카이강의 달리라고도한답니다 1948년 북한 땅이었을 때 북한에서 공사를 시작하였다가 6.25 전쟁으로 중단되었다고 하네요 그후 휴전이 성립되어 한국 땅이 되자 1958년 12월 한국 정부에서 완성하였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초공사와 조각공사는 북한이 상판공사 및 마무리공사는 한국이 한 남북합작공사인 셈이죠 맞아, 늠름하게 자리 잡고 있네요. 바다이 미끄러니까 조심하러 갑니다. 네, 캐터 통과 했는데요. 가람 네, 개비가 또 이렇게 반겨주고 있습니다. 보기가 강에 두둥두웅 떼서서 상당히 좀 출렁출렁 합니다. 깊게 보이지 않는데요. <웃음> 아 위험하니까 절대 기대리지마아니다 바로 빠질 수가 있으니까요. <웃음> 아 상당히 좀 그렇게 했는데. 상당히 미끄러워요. 또 마침 일찍 좀 왔더니. 아, 이게 계속 좀 부교만 걷는 것이 아니네요. 네, 태병대교에서의 시작 때 네, 짧은 구간, 네, 무릎길이 좀 끝나고요. 송대에서 네, 백여석까지 강변길을 좀 가려야 됩니다. 와 한타가 물소리 하죠? 기가차게 좋습니다 오우 탑들 많이 쌓아 놓으셨네요 저 무너뜨리는거야 거예요. 쌓는거야 거예요, 지금 <웃음> 강변을 따라 세워놓 돌탑과 갈대밭을 지나 앞쪽에 주상절리 암벽 사이로 물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큰 여울의 강이나 뜻에 한탄강답게 계곡이 깊고 여울이 상당히 좀큰 느낌입니다 벌써 송대소 매표소 저기 왔거든요 <목소리> 예, 강변길을 걷다가 요 다시 물길 예, 게이트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 안 t 성대에서 지금 몇혀져 왔습니다. 성대에서 맵혀어요 바로 물리게 지금 제이트가 들어습니다 아, 멋진 지금 주상절리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구경 없으면 저걸볼수 없겠는데요 진짜 저런 멋진 절경들 어떻게 봅니까 성대서는 처럼 평야를 이루며 흐르던 현무암들 영암이 전성암으로 이루어진 좁은 통로를 통과해 흘러가는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예, 통로를 채웠던 현무암은 침식되어 현재 통로의 내측부에만 일부 남아 가파른 절벽과 주상절리로 수려한 경과를 아주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수십만 년 전, 북력당의 평강군 오리산에서 화산이 폭발해 철원과 포천, 연천을 지나 파조문산까지 100km를 흘러와 마그마가 식으며 주상절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송대설 절벽은 지층의 혀가 7, 8개나 되고, 높이가 30에서 한 40m일 정도 아주 장음합니다. 이곳에 봤다는 주상절리는 지표에 분출한 용암이 빠르게 식으면서 수직의 기둥 모양으로 만들어진 절리를 말한다고 합니다. 저서 햇볕을 좀 받아가지고 아주 멋지게 저 황금색을 좀 띄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네. 은하수교로 한번 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으로 트래킹길이 있는데 이제 무리길 때문에 지금 다 막아놨다는 거요이트를 통과하면요. 은하수교 아래에 넓은 안바이 도착하게 됩니다. 상당 경사길 좀 올라와야 되네. 어디까지 가죠 우리가? 고석정 여기. 네. 왜 어금이 저럴 정도입니다. 어 <웃음> 왔다 <갔다> 갔어? <웃음> <웃음> <에이>. <웃음> 자 은하수교를 보셨으면 이제 다시 내려가셔야 됩니다. 철원 한탄강 응. 물익길 트래킹 구교 건들 때하고 또 다른 아주 멋진 절경이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에 네. 네. 인증서를 남겨야 되겠죠. 네. 네. 네. 네. 아니 으로 이제부터는요. 철원 한탄강. 무릎길 트레킹이라는 이 노란 깃발만 쭉 따라가시면 됩니다. 아 음, 음, 예술입니다 예술. 네, 한탄강을 따라 계속해서 예전 협곡가 주상절리를 보면서 정말 아주 한높팔 시간 없고요 너무 너무 아주 좋은 길입니다. 그렇게 아주 저기부터 만들어놨습니다 자 위에도 전부 다트리케이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 길보다는 지금 부기를 돕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좀 오셨거든요 자 일단 부여 끝나고 또 산길을 또 갔습니다 구길를 건너 오니까요. 응. 이제 저 멀리 지금 승일교가 응. 반갑게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응. 그래서 전 한타가 물게 트렇게 저희들은 이제 고속정 방향으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응. 어디가 남해이고 어디가 북한 쪽이요? 그가 남쪽이요. 남쪽이 아, 북쪽이고. 응. 승일대교를 좀 지나가는데요. 승일대교는 네. 북한과 남한의 공법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반반씩 이렇게 해서 건설을 했는데. 음. 자, 이제 또 산길을 좀 따릅니다. 음. 이곳에도 어, 이곳이 북경에 나와져 있어가지고, 그렇 정말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구멍이요? 어우 상당히 큰데요? 충분히 쉬어갈 수 있는 쉼터인데 비와요? 비와! 비 오면 <웃음> 진짜 쉬어갈 수 있는 아주 쉼터예요 아쉽지만 이곳에서 좀 멈춰야 될것 같습니다. 태봉대에서 시작한 트래킹이요. 이제 고속정에서 마무리를 합니다.